아우 <웃음>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아? 아? 다. 뭐야? <웃음> 아, <오리온 진짜> <웃음> 게임. 게임. 재밌는 게임. 재밌는 게임. 와 저게 다 뭐야? 장난감 깡총 게임. 장난감 총으로 타겟을 쏴서 넘기면 그 넘기는 대로 상품에 가져가는 거야. 좋지요. 근데 내 총은 총? 뭘 그런 거 걱정해. 우리 총 부자야. 총 부자? 우와. 와 이건 뭐야 진짜 멋지다. 근데 이총다 어디서 났어? 손나공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어. 와그 정도야 오마이비키? 와와 제품을 여섯 박스나 보내주셨어. 내몸 크기만한 <웃음> 거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재밌게 갖고 놀게요. 아 재밌다. 개개 개. 재밌겠지? 이것도 멋있어 봐봐. 아. 와 누나 이거 봐 이거 봐봐 엄청 멋있어 야 빵야 빵야 음 그럼 난 무슨 총으로 해야 될까? 오 이거 좋은데 오 엄청 세 이걸로 정했다 와 나는 이걸로 정했다 나 이겨주겠다 오 내가 다 따주겠다 내가 다 가져갈 거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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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세요! 오, 예스! 파이프 내꺼! 와, 나 파이프 파빗 갖고 싶었는데! 어? 이 파이프 파빗은 내꺼다! 예스! 다음 내 차례지? 난저 핀더 초콜렛 먹을 거야! 네. 와, 저거 진짜 맛있는데. 저건 내 거다! 야! 야! 어. 와 와 킨더 초콜릿 완전 좋지요. 다음은내 차례. 내목표는트리플 파워 쿠슈바야. 쵸이아 야. 예스 나이스 오! 재미나 재미다. 이거 너무 재미다 재밌지! 다음은 나! 이번엔 2총으로 해야지! 이번엔 스폰지밥 고! 오! 재밌다! <웃음> 음! 스폰지밥 걸렸 나중에 서호랑 텔랑도 레 마치와서 해야지 네. 오 그때는 그걸로 해줘막 풍선껌 부는 말랑이 아 그럴까? 풍선껌 부는 말랑이로 게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좋아요 5천개가 넘으면 풍선껌 부는 오리 공룡 다 데려올게 진짜? 오, 어? 어? 킨는 제발요 저 풍선껌 부는 말랑이 진짜 제발 한 번만 보고싶어요 제발요 하하하 <웃음> 키키키키키 오늘도 신나게 장난감 총 갖고 놀기 대성공 아 깜빡 졸았네 애들이 학원을 다 갔나? 리키야 아. 아, 리오나? 이게 다 뭐야? 어지르고 하나도 안추고 그냥 야! 오리온 오비키! 뭐야 오비키잖아? 어? 박스에 있네 내가 치면 여기 있는 말랑이 다 건다 오 그래 내가 치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다 건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갖고 있는 말랑이 다 뺏어버릴 거야 문이 열려있네? 내가 오는 줄 알고 미리 열어놨나 보지?